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최근 라리가의 명문클럽 레알마드리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알마드리드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6가지의 실수를 뽑아보았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2019-2020 시즌을 앞두고 쇄신을 외쳤습니다 특히 지네딘 지단이 쇄신을 가장 원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는 오직 한 명의 스타 선수를 영입했으며 선수단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로스 블랑코스는 많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트가 아닌 선수들을 사는데 3억 500만 유로를 썼습니다. 사용한 금액의 가치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마드리드는 미래를 위한 계약이라며 전혀 과도한 것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그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시작전 마르코스 요렌테, 세르이오 레길론, 웨데가르드 카블로, 사라비아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아주 싼 가격으로 이적보냈거나 임대를 보냈습니다. 가레스 베일과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그들을 팔고 싶어했던 지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레알마드리드에 남았습니다. 이제 지단은 자존심을 버리고 남아있는 그들을 잘 활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레알마드리드에는 현재 카세미루에게 휴식을 주거나 부상 시에 부담을 덜어 줄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대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카세미루의 건강상태와 경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이라도 카세미루가 빠지게 된다면 레알마드리드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폴 포그바는 지단이 원했던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지단은 포그바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려고 했으나 포그바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았고 심지어 레알마드리드는 포그바 영입 실패에 대한 대안조차 없었습니다. 이상 스포보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